하루 <웃음> 동 생겼다. <잘> <웃음> 안녕하세요. 초보집사 에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금비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생활한 지 7월쯤 생활했으니까 7월, 8월, 9월, 10월, 이제 4개월째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초보집사인가봐요.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오늘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저는 이 택배를 받기 전까지 이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어.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짜잔. 엠코스 마이통 무선 진공 사료통입니다. 보통 아이들 사료를 주문하다 보면은 이렇게 포대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대에다가 종이컵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퍼서 주거나 아니면 제가 먹고 난프로티통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여기에다 보관을 하는데, 와, 진공 사료통 있다니. 정말, 와, 진짜 아이들의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역시 언박싱하고 나무통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것 같아요 응. 엄마가 자꾸 여기다가 애들 주지 말고 쌀 넣자고 자꾸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아니 제가 이거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이게 아이들 사료를 넣으면 냄새도 찾단데 벌레도 찾단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쌀 여기다 쌀르면 벌레 찾는 되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거 하나만 더 사서 쌀통하자고 <웃음> 미치겠다 우선은 제품은 이 사료통과 USB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선 진공 사료통이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하실 때에는, 여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나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에다가 충전을 하시면 돼요. 아, 제가 보니까, 한 번, 네, 한번 충전할 때한 네다섯 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다섯 시간 충전을 해도 매일 출 나는데, 일주일만, 일주일 더 무려 2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충전시 20일 동안 사용하고 저처럼 귀찮은니즘이에요 강한 집사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위 상단에 보이시면 케이블 충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있는 케이블을 이렇게 두시면 은 빨갛게 여기 표시는 빨갛게 보이죠? 충전되고 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제품을 처음 봐서 계속 두서없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넉넉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7리터라고 써있거든요. 저희는 아이가 두 마리잖아요. 은비랑 금비.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주문할 때 한번 전 4kg을 보통 주문하거든요. 근데 이 4kg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넉넉하지 않다면은 하나는 이렇게 그 사료 포대에 둬야 되고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게 넉넉해가지고 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보시면은 맨 처음에 요 앞에 이게 있어요. 진공과 해제. 어 진공할 때는 누르시면 되고 해제할 때는 빼시면 되는데 이거를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야. 해제가 되고 이걸 누르면은 진공 상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 내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 사료가 좀 기름지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 먹는 게좀기름지는데 이게 사료통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그 입구가 넓다 보니까 세척할 때도 너무 편리한 것 같아. 세척까지 생각하는 제품 같습니다. 와 너무 만족스러운데? 와아이들 사료를 담아볼게요 와 진짜 와 저, 저도 저저통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와 이게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사료가 들어있는 사료에 뚜껑을 닫고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진공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기 전원 버튼 이게 아까 보이시는 그 전원 버튼 아래 표시등 보이시죠? 이 표시등이 진공 중일 때는 하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리고 빨간색일 때는 충전 중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진공 해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진공이 안 되고 이상이 있다 싶을 때에는 주황색으로 점멸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공중에 공기가 막 들어있거나 에러가 났을 때는 여기 주황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얀색으로 됐다가 소리가 계속 뭔가 소리 난 다음에 진공이 완료되니까 소리도 안 나고 이표시등이 꺼졌거든요 어? 만약에 이게 소리가 계속 지속되어 있으면 은 아이들이 이런 것도 소리에 좀 예민하잖아요 저희 고양이들이 그래서 좀안 좋을 텐데 소리가 꺼진 상태에서 진공이 되니까 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받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들도 사람처럼 식감이 되게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사료 같은 경우는 공기랑 접촉을 하면산 하나 돼가지고 눅눅하게 일순인데, 얘는 진공이 되다 보니까, 진공센터 되니까 그아이들이그 바삭바삭한 사료의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런 거 최고다, 최고. 진짜, 우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게 여러가지 마음에 들지만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색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 이걸 뒀쓸때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딱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진공상태는 모르겠어요 진공상태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20캐파? 진공상태로 사료를 정말 신선하게 보관을 한대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충전하면 20일 정도 사용하면 되고 갖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편리하니까 거기다가 아까 보이셨죠 입구가 넓어 가지고 사료에 뭐 기름기나 그런 게 있을 때세척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척을 할 때는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충전 단자도 있고 전원 버튼도 있고 진공 버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물티슈나 어, 걸레로 그냥 살짝만 닦아주면 되고요 이아래통만 어? 세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뚜껑 자체가 실리콘패킹으로 되 있어서 안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물고 뜯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와 진공 지금 지금 되고 있는데 소리가 안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조용한데 어,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와 진짜 와 아이들이 좀더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겠죠? 어,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음, 진짜 갈았으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부터 하나 구입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하나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막 사고 쳐도 돼 건강하고 밝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요거 먹 여기 들어가 있는 살을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반려동부를 받으신 보호자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일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네, 저도 식감 중요한데 애들도 식감 중요시하겠죠 그럼 오늘도 제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제품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공 회제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푸 소리가 나면은 뚜껑을 잡고 열으시면 돼요. 시원, 쉽죠 쉽죠. 진공 하시면은 누르시고 아까 파란색이 하얀색을 바꾸고.